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기입니다자 제가 기존에 몇달 전에 아마 QCY T1S 혹은 T2C라고 불리는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리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이어폰이었고 3만원 초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까지도 가격을 왔다 갔다 하는 이어폰으로서 에어팟이라든지 뱅앤룸슨의 이팟이라든지 조금 비싼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가격과 성능으로 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 후속 제품인 QCY-T3라는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, 물론 출시가 된지는 꽤 됐습니다 어, 6월 초쯤 어, 이 제품이 국내에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었는데요 물론 저도 그때 주문을 했는데 이게 워낙 또 인기가 좋고 전작에서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문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월 초에 주문을 한걸 7월 초에 받고 7월 초에 받아서 한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 어느 새 8월 딱이기간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달 사용해본 정확한 상세한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후기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작인 QCY T1이나 T2S에 비해서 케이스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쓰던 제품 갖고 와는데요이 T1S, T2C라고 불리는 제품보다 훨씬 더 케이스 크기가 작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기존에 있던 T1보다는 조금 더큰 케이스 크기라고는 하는데요 어, T1을 안 쓰고 바로 T2C 이 T1S를 썼던 저에게는 어, 그 케이스 크기가 많이 줄어든 게 솔직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, 제가 원래 가방을 잘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방을 놓고 지갑, 핸드폰, 이 케이스까지 들고 다니면 은 손이 좀 모자란다든지 손이 너무 꽉 차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이 TC를 들고 다니 이후로는 조금 더어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좀더 컴팩트하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아니면 뭐 주머니에 넣어도 크게 뭐 민망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사이즈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뭐 케이스 뭐 외관적인 부분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. 뭐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이 충전 잔량을 표시해주는 LED 등이라든지 이 뒤에 있는 충전 단, 단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. 다만 좀 변했다면 뭐 로고의 뭐 디자인 살짝 바뀌고 그리고 이 내부의 디자인, 내부 디자인 이 살짝 바뀌고 어 그리고 이 경첩 부분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. 약간 좀 뽑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어 QCY T2C, t o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열어놔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닫을 땐 자석 때문에 탁탁 닫히는 기분이 드는데. 이 같은 경우에는 까면은 그냥 힘이 없습니다 덜컹거립니다 덜컹덜컹 뭔가 조잡해 보이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제품 상세 스펙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기존의 이니어 방식을 벗어나서 디자인에서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미 이니어 방식 그리고 에어팟과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바뀐 만큼 터치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뭐 기존의 T1S, T2C가 버튼을 이용해서 재생, 일시정지, 다음곡 넘기기, 뭐 통화 받기, 끊기 같은 일련의 기능들을 수행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에어팟처럼 뭐 볼륨을 위로 쓸어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두번 탭을 한다든지 하는 제스처 방식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요 사실 감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한 번만 터치를 했는데도 볼륨이 쿡쿡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약간 좀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,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제품 자체가 유광, 유광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 지문이 남고 기스가 남고 뭐 먼지가 끼고 하는 건좀 다소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 T1S, T2C 제품이 무광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게 사용을 할수 있었던 것에 반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 T3를 구매를 하실 때또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퀄컴칩과 리얼텍 칩 바로 두 가지 버전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건데요 엄청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둘다뭐 AAC 코덱, SBC 코덱을 두개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크게 달라졌다면 퀄컴칩이 리얼텍 칩보다 조금 더 긴 대기 시간과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얼텍 칩이 140시간, 퀄컴 칩이 160시간 정도의 대기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어, 뿐만 아니라 이제 T1S와 T3를 동시에 몇 번을 써봤어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약간 T1S를 썼을 때 기존에 뭐 인이어로 된 제품을 썼었잖아요 유선으로 된 제품을 썼었는데 뭐 별두 개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T3를 쓰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T1S를 다시 썼을 때는 조금 소리가 답답하더라고요. 어, 이, 이 제품이 소리가 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소리를 크게 듣고 있더라고요.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이걸 다시 끼고 보니까 이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. 그래서, 아.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딱 꼈을 때 어? 노이즈캔슬링이 좀덜 되는 것 같네? 어? 주변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네?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? 했던 부분이 소리를 점점 키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었고 저도 모르게 얘보다, 얘를 쓸 때보다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귀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이즈캔슬링이 당연히 인이어고 얘는 세미인이어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도 당연했는데 제가 그 점은 생각을 못하고 조금 이렇게 크게 크게 듣다보니까 어, 혹시라도 이런 귀 건강 부분에 좀 민감하신 분이라면 은이 제품 사시기 전에 아 이거는 좀 소리를 좀 크게 듣게 되는 제품이다 라는 거를 좀 인지해 두고 구매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통화 음질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죠 T1이나 T1S에서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 게 바로 통화음질이었는데요 아, 너무 시끄러웠어요 진짜 주변에 통화를 하면은 실내성 괜찮은데 꼭 실외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너 주변에 막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 소리밖에 안 들려 네 목소리 하도 안 들려 그래서 오주가면은 진짜 유닛을 빼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를 잘못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T3 같은 경우에는 귀에다 꽂고 그냥 통화를 해도 제 목소리가 확실히 들리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이크가 두개다 보니까 여전히 시끄러운건 똑같다고 하시더라다요 근데 제 목소리가 안들리는 수준에서 들리는 수준으로 바뀌어서 그래도 이점에 있어서는 좀 만족스럽다 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최고의 통화품질을 가진 에어팟에 비하면 사실 별로긴 한건 사실입니다 것 같고요. 그 밖에 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자 하는 게그 전파 간섭 현상이랄까요? 그 밀림 현상이 좀 심합니다. 어, T1S를 쓰다가도 딱한번그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. 제가 9호선 타고 가다가 한번 제가 얘 소리가 0.5초씩 차이가 나서 이렇게 뭐지? 하고 그러고 있다 다시 껐다 켜니까 괜찮아졌었는데 이 T3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그럽니다, 진짜. 뭐 주변 뭐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사람 많은 곳을 가든 툭하면 양쪽 유닛간의 연결이 끊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왼쪽 유닛이 좀 심해요 왼쪽 유닛의 연결이 끊어진다든지 뭐 소리에 그 밀림 현상이 발생해서 오른쪽이 0.5초 빠르고 왼쪽이 0.5초 느리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다시 맞춰지긴 하는데 이런 간섭 전파 간섭 현상, 끊어짐 현상, 밀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안정성이 기존의 T1이나 T1S보다 훨씬 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비싼 거돈좀더 주고 샀나 싶기도 하고 어이돈 살파에 모아서 에어팟 샀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편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종종 페어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QCY T3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검색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 항상 이런 문제가 얘기 나옵니다 QCY T3 같은 경우에는 어, 갑자기 한쪽만 들려요 이거 어떻게 고치죠?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특정 경우에 발생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종 이제 유, 유닛을 갖다가 우리가 끄지 않고 그냥 넣었다가 빼는 경우가 있죠 한쪽만 오른쪽만 먼저 빼서 뭐 시간차를 두고 조금 있다가 바로 왼쪽 걸 빼서 껴도 뭐 이럴 때 약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..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초기화를 통해서 그 핸드폰에서 등록된 기기를 지우고 유닛을 종료를 하고 초기화를 시킨 후에 다시 페어링을 해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. 근데 참 짜증나죠? 한쪽만 들리고 뭐 꺼낼 때마다 R 한쪽, L 한쪽 다시 페어링 해줘야 되고 어 그런 일이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고 이 QCY T3 같은 경우에는 또 초기화를 위해서 터치를 거의 뭐한 30초 가까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너무 번거로워요 뭐 종료하는데 한 8초, 초기화하는데 한 20초 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길 가다가 이제 막아 나가야지 하고 밖에 나왔어요 나가가지고 걸어가다가 이어폰 빼가지고 귀에 꽂는데 갑자기 또 한쪽만 들고 한쪽만 들요 그러면 은 버스나 지하철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앉아서 뭐 이거를 작업을 하든지 해야 겨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사용을 하다가 버스 탔을 때이 문제가 발생을 한걸 느껴가지고 집에 오는 버스 내내 한 30분 동안 이만 했던 것 같아요. 원인을 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치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시도 때도 없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좀 제품을 대충 만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결론은 그겁니다 어, 전체적으로 T1S보다 스펙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해졌어요 터치, 뭐 디자인의 변화, 음질, 배터리 모든 면이 정말 좋아졌습니다. 그런데 뭐 크기도 컴팩트해진 건참 좋고요. 그런데 정말 잔고장이라든지 지 제품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요. 어, 저같은 저 같다면 차라리 T1S나 뭐 저기 T2C 이거 T1 이거를 하나 더 사고 말지 진짜 T3를 하나 더 사는 거는 조금 비추인 것 같아요. T1이 만족스러워서 만약에 T3를 사셨다? 아 그거는 조금... 후회하실 만한 선택인 것 같고요. 만약에 제가, 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은, 티스를 아직 구매를 하지 않으셨다면은,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에어팟이라든지 뭐 다른 좀더 고가의 이어폰, 뭐 만족스럽고 안정성 있는 이어폰 사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. 사실와서 괜히 후회하는 건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. 어, 사, 저도 많이 후회 중이고요. <웃음> 자, 어쨌든, 모쪼록, 어, 이어폰 구매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다음 시간에 더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테니 어, 재밌게 보셨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